이런 얘기 해도 되나? 또 하나 생각나는 어떤가? 게 있는데. 그니까 러 제안자분 중에, 그니까 몸매가 너무 좋아요. 몸매라서, 저는 제일 먼저 몸매인데, <웃음> 그분이 하고 다니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어, 되게 옷을 잘 입는다, 모델 같다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음.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든 친했어요. 저 제가 젊어 보이니까. 맞 어, 이게 그치. 친구처럼 느꼈나 봐요. 어.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 누구 소개받고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새잘 만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몇달 있다가 이제 경과 보러 오셨는데 더 이뻐지신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요새 뭐잘 지내시나봐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기 어떤 남자 연예인 만났다고 음. 지금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있고 누구도 만나고 있다 했는데 어, 여러, 명, 여러 명인가요? <웃음> 부럽다. 부럽다. 응. 아, 부럽다. 아, 어, 어, 부럽다. 흥미자 다 부럽다. 어,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나그래서 어, 어. 어, 어 좀좋으시겠다왜 어, 어. 그때 그 환자 있잖아. 나이트에... 지금은... 지금은... 지가 나이... 코로나 아. 때문에 못 가는데 아. 그 나이트 예전에 금은 내가 우리 나은 시장한테 얘기했었은지같은데 아, 은 지금은... 나금은나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서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가금은지얼은 지금은... 지금은... 그 뭐라고? 니코 <웃음> 벤지아 어 진짜? 어 정문영어. 뭐야? 그게. 많이 다 놓은 거지. 입뺀? 입뺀? 니코 벤지 어. 니코에서 병원한테 컸다가는 입뺀 야 그게 네. 입 안에다 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용자 지들니까 틀리구나 나랑 그래서 그환자그래환면은 나랑 상담을 했잖아. 거기서 거기서 했어. 그래서 <웃음> <웃음> 지금은 그때 그 환자 분르면 여기 페이스라인서 성형하고 나서 VIP 됐대요? 네. 어! 어. <웃음> 술까지 내부 적이 없대 이뻐지면 아, 거기 이제 담당하신는엔디분들이 샴페이도 깔아주고 이렇게 어, 대우해주잖아요 룸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했어 원래 이쁘면 약간 좋은 자리 주잖아요 <웃음> 아, 그렇네, 그렇네. <웃음> 알았다 나왜끝자리안주지 않겠네 나 알겠어 나 알겠어 <웃음> 그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난다 했나네, 음, 지금. 빨리 나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진짜 우리 나이트도 가고 공연도 가고 좀 그러니까 마스크도좀 벗고 <웃음> 근데 있잖아 입밴이라는 <웃음> 단어를 하나 배워서 그러는데 <웃음> 혹시 우리 보영 <보형> 시장님 우리 <웃음> 그 교정하기 전에 혹시 입밴 당한 적 있지 않아? <웃음> 사실 입밴 어, 당해본 적은 없는데 당할까봐 좀 지레 마음 <웃음> 좀죠 그래서 정말 정말로 그때 정말 유명한 클럽이 있었어요? 어, 청담동이 되게 핫한 클럽이었는데, 이때는 아, 시한 클럽으로 제가 아, 그러니까 영동대교 좀 넘어서 있는 그쪽이에요. 어 청동 청 사거리랑 청동 사거리 중간에 있던 네, 었 유명했던 음, 클럽인데, 아니, 왜냐면 또. 나랑 우리 시즌전 나이 차이가 좀있잖아나렇죠나 유명했다. 도 유명했다. 클럽이도다대칠현도유공칠도유다나때문도아명했다도면전아니공칠 그때 유명 친구 손잡고 들어가. 벤치 당할까봐. 그때 내 환자가 예. 그때 물만 했네. 네. 이제 보니까 네. 얼마 전 소름 네. 근데 실제로 네. 그때 했죠. 잘 나가도 클럽 나이트는 어 예쁜 <웃음> 친구들 데리고 와도 어. 한 명이라도 못생긴 애가 있으면 다벤츠였어여 여긴 알아요 어, <웃음> 아, 정말? 어, 청담동클로버이 되게, <웃음> 유명. 아, 아, 되게 어, 유명했었어 강남 사람들이 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음. 나이트인데 거기는 초창기 때 아, 그때 안태어나기 잘했네 <웃음> 빨리 <빨리탄하게> 태어나기 잘했네 <웃음> 그래서 예쁜 친구들끼리 손잡고 와야 되는 그 그런 게 많아요 되게 많았어요 어. 난 이제 그 음. 환자 이해하는데 나는 그거를 음. 너무 웃기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게 뭐라고 울라 그랬더니 그럴만 했겠다 진짜 음, 음, 그쵸. 근데 음. 결론 여기서 수술하고 v i p 이도받았어요 한번 안내고 저도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지만 어좀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연예인 준비한 친구 손잡고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저도 샴페인도 깔아주는 거니다 <웃음> <웃음>